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슬라이드 번호 뒤에 그러니까 샵 꺽쇠 뒤에 페이지를 적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그리고 나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도 페이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페이지를 따로 빼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약간 줄여주시고 삽입 텍스트 상자를 해주시고 여기 뒤에다가 컨트롤 V 페이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같은 모양으로 하고 싶다면 얘를 선택해서 서식 복사 클릭해주시면 되겠죠. 테두리를 눌러서 옆에 바짝 붙이겠습니다. 이제 글라이드 마스터 보기를 닫아주시면 뒤에 페이지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